아, 이쁘다일러 아, 아, 아, 보세요. 여기 여기 여기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다 쎄쎄이 얘네 이 얘네 뭐하니? 넌 누구니? 너 오늘 변호사들이얼리지 너무너무 꽉잡하 아유 옥다 하나 더 하자? 하나 더 하자? 네감사니다네 일단 하나 더 가자 가자 출발 다시 출발 출발 뭘 찾았나 그 올려놨어요 아이고콧붙여무다 이게 이거는 안됐네 이거이는 안됐네 이거는 안 이거는 안됐네 이이거 아 네, 하가아 네. 기방방방 안녕 <웃음> <웃음> 아, <너무 귀여워. 웃음> <웃음> <웃음> I d 한 n 정 know. 다 d o n 너무 n o w I d o t k n o o I d 이건 뭐예요? 철이요. 철이? 서리? 네. 어, 너 야,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 거보내주면좋 같아. 우 이뻐라. 여기 좀 봐줘봐. 아 이뻐라. 감사합니다. 이모가 도착할게요. 너무 이뻐서. 미모가 대단한 주제니. 까꿍! 슬슬, 슬슬, 슬슬, 아서 슬슬, 슬슬, 슬슬, 슬슬, 슬슬, 슬슬, 슬슬, 슬슬, 슬서